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곧 크리스마스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넥 더홀하고 징글벨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노래가 더 쉬웠어요? 징글벨인가? 넥더음 아마도 넥 더홀이 더 쉽긴 한데요 징글벨 을 노래를 더 많이 하니까 그게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노래를 좋아해요? 선생님은요 크리스마스 노래 다 좋아요 그런데요 특별히 오늘 배울 노래를 제일 좋아해요 뭐냐면요 We wish you Merry Christmas 여러분들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곡이에요 가사도 너무 좋고요 음악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배우러 가볼까요? 자 먼저 악보를 보면요 New time signature 박자표가요 새로운 게 나왔어요 6, 4 3분이 6박자예요 위에가 6이 나 있어요 이말 무슨 뜻인지 기억나세요? 우리 음악이론 시간에 배웠는데 위의 숫자는요 한 방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6, 6이죠 그러니까 6박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쳐본 곡 중에서 제일 많은 박자가 들어가요. 박자를 잘 헤아리셔야 해요. 자, 그럼 앞보를딱 보면 어느 손으로 시작하죠? Left hand, 왼손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노슨, 아, oh, G! 금방 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F라인에서 하나 더 올라온 G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네, 지금쯤이면... 이 노시, 쥐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 꼭 하세요 자, 그 다음 노시 뭐예요? 오, 트러블 클랩! 오른손으로 올라갔어요 어, m 르 d d 이거는 이거는 금방 할수 있어요 가장 쉬운 노시니까 그리고 C, D, C 그리고 Left Hand으로 Step Down 하고 Down, Down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악보는 어렵지 않아요. 단지 카운트가 조금 헷갈리긴 해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같이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go. One, two, one, two. 그 다음에 같은 도시고 하나씩 올라가고 Down, down. 그리고 오! Right hand, 오른손으로 올라갔는데 어디예요? C보다 하나 더 올라간 D 1 2 1 Up Down Middle c 고요그 다음 어! Left h n d 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어디죠? C 빌로 Middle C에서 한칸 내려간 B입니다 B 그 다음 Skip Down 스페이스에서 스페이스니까 그래서 스킵 다운 또 똑같은 노트 one t 그 다음은 오른손으로 올라갔어요 제일 아래 라인 뭐죠 e 그러니까 c d e finger number 3 1, 2그 다음 또 똑같은 노시고요. One, one step up. t 그리고 어디에요? Right hand C보다 하나 높은 거. D. One, t 그다음 어디에요? Left hand Skip down. b e C에서 한칸 내려간 B죠. o n 그다음 right hand에는 one, two, three, four.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O. 어디가 제일 어려웠어요? 아마도 맨 마지막 라인에 레프트 핸드가 A로 갔다가 라이트 right 핸드 D로 왔다 다시 레프트 핸드 B로 왔다 다시 라이트 right 핸드로 가는 거예요. 어, 손이 계속 바뀌어요. 노트는 어렵진 않는데요. 손이 계속 바뀌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은 뭐가 헷갈리죠? 음, 박자가 조금 헷갈려요. 한마디 안에 너무 많은 박자가 있어서요. 카운트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코런트하고 헬프넛밖에 없잖아요. 맨 마지막 마디 빼고요. 그래서 꼭 카운트 하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 건데요. 이번에는 조금 빨리 갈게요. 조금 빨리 치면 훨씬 더 쉬워요. 자, find hand position. Ready? 1, 2, 3, go one two one two one 마지막에 보면, 오! Little dot! 보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Repeat! 그래서 두번 치는 거예요. 아셨죠? 이번에는 요 조금 더 빨리 갈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요. Ready? 1, 2, 3, go! 1, 2, e go! 그렇죠.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노트는 어렵진 않아요. 전부 다한 박자 아니면 두 박자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박자를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절대 빨리 가도 안 되고요. 절대 늦게 가도 안 돼요. 자, 이제 한국은 눈이 많이 온대는데 여러분들 와이크리스마스 맞으시겠네요. 어, 선생님은요, 여러분들이 I wish you Merry Christmas. 정말로요? 해피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고요. 흰눈과 함께 좋은 성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번에 또 다른 곡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그동안 건강 조심하시고요. 잘 지내세요. 안녕.